아, 전해 복사입니다. 음, 오늘은, 아, 양력으로는 3월 10, 3월 아, 1일이고 음, 력으로는 2월 19일, 정요일, 정요이에요 음, 지금 시간은 이제 6시, 한, 오늘도 한 6시 한, <웃음> <웃음> 6시 20분. 아, 시간상으로 묘시죠. 묘시. 오늘이 이제, 아, 개미년두 아, 번째 맞는, 두 번째 맞는, 사묘일, 어? 개미년그 다음에, 을묘월, 을묘월, 종묘일, 묘시. 아, 지금 시간이 그렇습니다. 천일, 아, 실형님 전에, 아, 인사 올리고, 인사 올리고, 아, 여러분들이랑, 오늘 생각해보니까 오늘, 금, 오늘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오늘 정도 여러분들이랑 잠깐 얘기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 마이크 겸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아, 참, 카메라랑 마이크가 좋으니까 되게 좋네요. 진짜 어?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는 게 되게 속삭이는 중이에요, 이제. 어? 옛날 같으면 막 마이크 감도안 좋아가지고 막큰 소리 떠들고 그랬는데 어? 아주 좋습니다. 어, 오늘 주제는, 오늘 주제. 염라대왕. 염라대왕이 당신 같은 사람한테 나중에 표창성을 줘야 될 텐데, 어쩌실라나? 하는 그런 얘기를 어느 중생한테 했는데, 그 얘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한테, 아, 나중에 죽거들랑, 어? 저선기가 와가지고, 염라대왕한테 꼭, 아, 상장받으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장례 지도사. 장례지도사인데 아, 어제 대림장을 나갔다가, 음, 차들이, 마지막 손님은 아니고, 음, 그래, 들이주고 마지막 전 손님이었구나. <웃음> 아, 오랜만에 만난, 그, 정식 명칭은 장례 지도사. 어? 장례 지도사. 예, 네, 그런관을 만났어요. 대련전을 해주다 보면, 타다 그런 사람들 만나요. 응? 만나.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만나요. 만나는데, 아, 어제 만나서, 우처럼 만나서 남자예요. 어, 남자인데, 저처럼 만났어요. 저처럼 만났고 아 만나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도 천재은 알아봐요 그 사람이 다른 직업군들도 대충 감이 오지만 특히나 그 장례지도사, 염사 이런 사람들은 대리전화 딱 가서 만나면은 얼굴에 쓰여 있어요 얼굴에 나 장례지도사 <웃음> 이런 식으로 <웃음> 어, 어제 만난 그 중생 그 장례지도사 저들이 여러분들 다시피 그전동보드를 타고 대리전을 나가요 나가가지고 트렁크 쪽이든 어디든 실어야 되는데. 차는 옛날 구형 산타페였고 그 뒤에 짐칸, 트렁크에 실을 수 있겠냐고 했더니 글쎄요 어, 어쩌서 열어보자고 근데 뒤에 그러면 짐이 많다 해가지고 그러면 뒷좌석 발판에 실자 했더니 뭐 그럴 거어쩌도데 진짜 발판에 거기도 한가득이네 짐이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차에다가 트렁크고 뒷좌석이 꽉 실고 댕기는 중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뒤 트렁크를 딱 열었어요. 어디 쉴데 없나. 그랬더니, 뭐예요 여행용 캐리어. 하나 자빠져 이어져 있고. 한쪽에 딱 눈에 들어오는 게, 그, 여러분 여자분들, 그 화장하는, 화장품 도구 이렇게 집어넣는 그 케이스 있죠? 응? 좀큰 거, 박스 같이 생긴 거. 그 큰거 말고 한 작은 걸로 이렇게 하는 거 알겠어. 그 안쪽으로는 뭐가 있었냐? 삼배, 응? 삼배, 그 누런 삼배, 그 두루마리식으로 푸건 이 정도 됐고 뚤들 말려 가지고 있는 거 있더라고요. 순간 낚시다 보고, 아, 너장르지도사구나 그래 싶었어요. 그래서 그 캐리어 여행용 캐리어 속에 뭐가 들었어? 그네들 물품이 들은 거예요. 그전 전동버들 여기 얹어 될까요? 그랬더니 얹으라고 괜찮다 해가지고 그에 딱 얹어가지고 그래서 운행을 시작하는데 천일이 그랬어요. 음. 우리 손님 같은 분들을 나중에 아 죽어 조선 가가들랑 염라대왕이 상장을 줘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 양반이 갑자기 뻥쳐가지고 네, 그러길. 너무 어, 뭐 놀래요. 어? 손님 같은 분들은 아무나 보다잖아. 그 천지가 아니요. 하고 천테 얘기했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웃음> 아는 사람은 알아요. 하고 이제 얘기를 어, 받아갔는데 진짜 그 장례지도사 천지이에요, 천지. 응? 그 아무나 못대 그러면서 그 양반한테 <웃음> <웃음> 아, 어색어서를 그냥 얘기해 주세어요아무나 응? 못하는 이런 천재 걸 끝까지 잘 하셔가지고 응? 아,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응? 자기도 그 일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고요 얘기하다니까 22년인가 정도 됐대요 근데 그것도 이제 보니까 어디 소속되어 있지 않고 프리랜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프리랜서 그래서 천일이 그랬죠 어... 프리랜서를 하게 되면 <웃음> 힘들지 않느냐 요즘은 다 기업화 돼 있잖아요 그죠 장내업체가 있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그 힘든 경우가 바로 이제 그 장례 지도사라고 하더라고요. 장례 지도사. 예, 네, 그랬더니 그냥, 그냥, 이게 한 20, 20년 넘게 그 왔으니까, 그래도 그냥 불러줘가지고,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지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다행이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그 양반은, 에, 보니까, 어, 장례 지도사 하는 사람들 치고, 사람들 치고, 모나거나 못된 분들이 없어요. 여자분이고 남자분이고. 응? 그 장례식장에서 그 서빙하는, 응? 그렇다고 상조 속해 있던 그런 아주머니들인데, 서비, 서빙하는 여자분들이든지, 어? 직접 연구하는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이 없어요. 어떤 마지막 가는 망자, 그 고인의, 어... 뒷바라지 처리 이거를 끝까지 해주는 입장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자기 심성이나 하는 태도나 모든 게 항상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남들은 죽은 사람을 경외시 무시할 뭐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경우냐 면 죽은 사람을 떠받든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은 그래서 마지막에 천일이 그랬어요. 그, 영화 신과 함께 나오는 그 귀인 있잖아요, 귀인. 응? 귀 저성 3차자가 귀인이라고 막 위하고 모시고 가잖아? <웃음> 그래서 오색 우리 손님도 나중에 돌아가시면 귀인 대접 받으려나? 하고 툭! 던지고 말았어요. 응. 자, 어쨌든, 그런 사람은, 응? 그런 사람은, 저성이 나중에 죽어서 저성가 가면, 저성을 가면, 아, 염라대왕이, 어? 볼 것도 없이, 볼 것도 없이, 어? 상장, 표창장 소유해줘야 돼. 먹고 살려고 후회를 한다고 하지만, 뭐 해줄 건 해줘야지, 뭐. 왜? 여러분들 다 아시죠? 살아생전에 아무리 지 부모님 위하고 어쩌고 저쩌고 <웃음> 이렇게 살았던 인간들도 있잖아요 자기 부모 죽은 그 시체에 그거 만지라고 하면 벌벌 떠는 인간들 이 많아요 벌벌 떨어 어? 지 부모 그 알코올 손 갖다가 닦으라고 하든 안와 어이, 그 염하할 때 쳐다보지도 않고 나가, 끄질러 나가 있는 인간들도 있어요. 지도 돼지면 거기에 그 칠성판에 누굴 텐데. 요즘은 칠성판이 아니라 수댄판이야. 응? 수댄으로 돼 있는. 냉, 적이 냉장실에서 나온 차디찬, 응? 그냥 지도 그런 고깃덩어리에 불과할 텐데. 그거를 몰라요. 그런 많아. 어, 그런, 참 모자란 중생들이 많아요. 아셨죠? 자고 야기하고 그거에 고 얘기 나온 김에 <웃음> 저들이 오스게서를 하나 해줄게요. 아, 젊을 때, 어릴 때, 어릴 때는 아, 속옷 같은 걸잘안 갈아입어요. 어릴 때안 갈아입. 너님과 빤스 안 갈아입어 그러면 그 어릴 때니까 귀찮기도 하고 어? 뭐 날마다 갈아입어야 된다 아니면 자주 갈아입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잘안해 어릴 때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많이 위생 개념이 좋아졌지만그 옛날 천일이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게또 어디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한 80년대 응? 아, 80년대. 80, 그, 어, 70, 70년대 후반이나, 80, 그러니까 80년대, 80년대, 이랬었죠. 이런, 이런, 그, 시죠 그러면, 하, 후원님이, 야, 서구 갈아입어! 아주 그냥, 응? 때가 쪘더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닭다리를 해도, 안 갈아입어. 귀찮으니까. 응? 근데 천일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자주 가라렇기 시작했어요. 천일이, 천일이, 천일이, 천일 같은 경우. 왜 그랬을 것 같아? 언젠가 그 어린 나이에도 천일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돌아댕기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했어.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어.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 실려 가면 은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어쩌 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옷을 다 벗길 거 아닌가 요 응? 어? 내가 의식이 있든 없든 옷을 다 벗겨? 그래서 벗겼는데 꼬질꼬질한 속옷이 나와봐 <웃음> 꼬질꼬질한 속옷이 나와가지고 들어봐 그러면 은 의사나 간호사가 뭐라고 할게요 그 되게 쪽팔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 쪽팔려 <웃음> 또 그때는 들어온 애들은 어떻게냐 몸도 안 씻었어 안 씻어 그러면 여름 같은 데 들어도 한겨울에는 그 초등 이 천일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그랬을까 안 씻는 애들은 손등이나 이런데 때가 덕지덕지 해가지고 때가이 이 피부가 일어나면서 일어났어 때 자체가 그렇게 안 씻는 애들 있었어 어? 의사랑 간호사가 치료하려고 하다가 그 더러운 냄새 때문에 뒤로 자 빠져버릴게 아마 근데 이 천일은 순간, 아휴, 쪽팔려가지고, 안 되겠다. 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 진료대에 벌랑 누웠는데, 해롱해롱 해가지고, 정신도 하나 없고, 벌렁 누워있는데, 의사랑 간호사가, 야, 야, 뭐야, 뭐야, 왜 그런가? 그래서 막 진료 막 하고 시작을 하는데, 꼬질꼬질한 언니인가, 반스가 떨렁 나온다고 해봐. 얼마나 개쪽팔릴게요. <웃음> 그 다음부터 옷을 잘 갈아입었어요. 응? 잘 갈아입었어. 절대로 엄마가, 야! 속옷 갈아입어! 그 소리가 안 나왔어. 그 다음부터는. 응? 물론, 좀더 커서 그 다음 사춘기. 사춘기가 돼가지고는 더 그랬지. 왜냐면 이성친구를 만나야 되니까. 내 엄마에서 몸 냄새가 풀풀 나봐. 응? <웃음> 이성 친구가 그럴 거 아닌가요? 만약 여친을 만나러 갔어. 어? 그러면, 아 어디서 된장 냄새 난다고 할거 아니야. <웃음> 아, 쟤들이 그, 장내지도사, 아, 염사, 아, 이런 양반들, 응, 진짜. 아, 어제도 이제 손님들이 에러지를 얘기하면서, 알겠지만 대리운전을 하다 보면 참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요. 다 만나. 중, 목사, 염사, 장내지도사, 장의차 운전사. 장의차 운전사도 만나요. 지네끼리 해가지고, 뭐, 저기, 그, 팁을 얼마나 받았네, 어쩌네, 저쩌네, 팁을 주는데 저 이렇게 쌈박시을 했네. 응. 음, 언제가 이 얘기를 해줬네, 여러분들한테. 장례에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유산 정리가 안 됐으면은 장례 식장이 싸움판이 된대야. 싸움판이 된대야. 그 유산 때문에. 죽은 양반 눈도 못 감는데요. 그래서 장지까지 가잖아. 거기 가서도 그렇게 산박제를 한대요. 이것 때문에. 응? 이것 때문에. 가 그러니까 돈 모아놓고 죽을 생각하지 말고 돈다 쓰고 죽어, 응? 다 쓰고 죽고 아예 사회에 화를 나고 죽어, 응? 유서에 이렇게 써놔 자식 새끼들 그저 선박질해서 의상해 가지고 나중에 제사 지내다 제사 단지내고 제사 지내려도 안와서러질렀다고 응? 그리고 또 어느 한 새끼한테 들주고 더 주고 해봐, 응? 나는 뭐가 미운 털이 밖에, 왜난도안 좋냐고. 이래라, 이래 그런 세상이라고, 이게 세상이. 아셨죠? 그렇게들 하세요. 예? 아. 자, 오늘 3일, 사묘 아, 시드는 날, 이천일이, 아, 장례지도사, 응? 어, 염라대왕 앞에 가가들랑 꼭 상지장 달라고 해라. 응? 어?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거는 그거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응? 어? 이 시체를 죽었을 때, 시체를 못 찾는 거 말고는, 우리 몸뚱아리는 전부 어디에 누워? 그스인레스 판에 누워요. 응? 옛날 관을 짜가지고, 관에, 관 바닥에 판때기를 딱 놨어. 옛날에 송판. 그걸 칠성판이라고 했어요. 왜 칠성판이라고 했냐.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칠성. 응? 그래서 칠성판, 칠성판 하는 거예요. 판때기 깔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는 어디에 누워요? 응? 그 염하기 전에 그 시체 보관하는 그 시체 알랑, 이뭉뚱아리 딸랑 보관하는 데가 어디냐면 그 스탠레스 판이에요. 스탠레스. 왜 스탠레스라고 써? 혹시라도 고름나오고 물 떨어질까봐 스탠레스 죽으면 은다 거기에 눕는다고 시체를 못 찾으면 아니, 아니지만 그게 아니면 사고 살아 죽든 병들어 죽든 늙어 죽든 직구석에서 죽든 병원서 죽든 들판에서 죽든 어? 목매달아 죽든 빠져대지든다 어디에 두어 그 스탠레스 판에 눕는다고 응?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무슨 가만히 봐요 사람이 겸허해져요, 겸허해져 또 겸손해져요. 이 부질 부질없는 이 몸뚱아리를 위해서 자기는 한 세상 얼마나 개고생했냐. 응? 맛있는 거처 먹었다고. 편한데서 눕겠다고 편하게 편한 자겠다고 좋은 옷걸 치겠다고 자 부질없다 하는 거를 스스로 거기에 나도 내가 여기 아무리 금붙이 치자말하고 이지라 찍어발려고 막 그리고 이렇게 돌아댕긴다고 한들 결국은 어디에 누워 스덴내서 <웃음> 판에 눕는 거예요 거에 누워. 그다음에 어디가 불구덩이 가는 거지 화장터, 응? 화로 속에 들어가는 거지 그 역할들을 다 해주는 게 누가 마지막 이승에서 살다간 그내 몸뚱아리 그 흔적을 만져주고 채워주고 다 다듬어가지고 딱 보내주는 역할 누가 해 장례지도서 하는 거예요, 응? 염사. 장의사, 옛날말로 장의사 응? 장의사 자, 음. 어차피 얘기했어요? 어떡하라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어? 이장례서 떼기 빼고 속옷 항상 깨끗하게들 입고 댕겨요 어? 내가 언제 그 지경에 어떻게 당할지 모르잖아 <웃음> 있는 속옷이 더러운데 어? 그거 입고 자다가 죽었어 자다가 그러면그 다음날 자손들이나 누가 염말라고생각합니까 꼬리꼬리 꼬리꼬리한 꼬리, 꼬리 냄새가 난다고 해봐 몸뚱아리 안식어가지고 더러운 냄새가 폴폴폴폴나 죽어가지고 그 다음날 죽어가지고 염말라고딱 보니까 병어같다 냄새가 꿀꿀꿀 나그 개망신 죽어서서 쪽팔린 거예요. 그건. <웃음> 아셨죠? 음, 자 오늘 금요일 자자 보내시고 어 토요일일 아 토요일이 없고 자 자자 보내세요. 오늘 네?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그 장례지도사 염사 이런 양반들은 염라왕에표창장 줄게요. 응? 표창장 아셨죠? 음. 작까지 아,